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드래딱 좋으면은 이 마무리가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참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아직도 이 엑소디움, 엑소루션 그리고 그 앞에 로스플레이 예, 예. 아직또 되게 옛날 콘서트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막꿈도 꾼다고 했는데 진짜 되게 특히나 소션이꿈 되게 많이 꾸거든요 그리고 막 잠실에서 했던 것도 어제 조민이랑집 가면서 그거 진짜 잊을 수가 없다고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엘리시온도 너무 좋게 잘 마무리를 하 것도 너무 콘서트 하는 동안 진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팬서분들이랑 부대도 같이 해보고 아무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번 콘서트도 정말 잊지 못할 콘서트가 될것같다많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엘리시이 기다려졌던 것만큼 다음에도 다음 콘서트가 전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기다려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어? 네. 무슨 할부분지 모르겠지만 많이 기다려주시고 네, 사랑합니다 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셨습니다 멋있다 응? <웃음> 응. 멋있다